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x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 걔가 뭐였냐면 별량의 확률을 곱해서 죄다 더하는 거였죠 네.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한다 얘를 m이라고 쓴다 했고요 분산의 원뜻은 편차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pi를 다 곱해서 더하겠죠 얘를 우리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했습니다. 그럼 시그마는 어떻게 구했냐면 루트 분산이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별량에다가 특정한 작업을 하는 거야. 중3 때 기억해봐. 너 중3 때 네. 나랑 이걸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각각의 별량에다가 선생님이 너희 셋의 평균을 냈는데 점수가 너무 낮아갖고다두 배를 했어. 그럼 평균도 몇 배가 될까? 네. 두 배가 돼. 너희 셋다 봤더니 점수가 너무 낮아서 3점씩, 30점씩 더해줬어. 그럼 평균도 어떻게 될까? 그래, 평균은 너희한테 한 똑같은 행동들을 똑같이 따라간다. 그 말이 여기서 이제 보는 건데 이제 얘의 평균을 구할 거야. 그럼 얘의 평균을 구했다니까 얘의 뭐도 구해. 분산도 구해야 되고 얘표준편차도 구해야 되겠지. 근데 얘는 너무 쉽지 않을까? 루트? 얘의 분산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구한다 보다 그냥 정해놓읍시다. 그럼 얘는 별량이 이걸로 변했죠? 그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원리는 한 번만 봅니다 xi 플러스 b p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시그마 꾸려주면 a가 나가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에 플러스 b가 나가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시그마 pi 1이었습니다 이게 남았죠 이게 평균이죠 그럼 a의 x 평균의 b 맞아요? 그럼 봐봐 별량의 a를 곱하고 b를 더했더니 평균에 a 를 곱하고 b 를 더한 거건 맞지? 네. 그러니까 평균은 그대로 따라간다고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물을 거야 산 x 플러스 이의 평균은 뭐야 그러면 x 의 평균 그에서 세배한 다음에 더하기 일 이죠 이거잖아 그럼 분산은 봐라 별량이얘야 평균은 얘지 얘를 뺐어 그럼 b 는 상관 없어지지 네. 그리고 시그마 pi 붙을 건데 제곱하고 붙을 거니까 a 제곱 나가고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제, xi 제곱 pi 제곱 얘만 남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결국 네. 이, 이 나머지는 다 똑같을 거라고요 여기에 a 제곱이 붙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이렇게 붙는다고요 사실 xi 마이너스 m 제곱 pi 얘가 뭐였어? 원래 분산이지 네. 그 그러니까 얘는 a 제곱 x의 분산 그러니까 얘 3x 플러스 1의 분산은 얘만 제곱한 9분산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여기다 루트 씌울 거니까 얘는 루트 씌우면 절대값 a 곱하기 x s i g m 곱해진것에 절대값만 따라간다 보자 여기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를 볼게요 여기 2x죠 29번 얘는 뭐야? 여기 x잖아요 이걸 두 배에서 구하는 것보다 그냥 x의 평균이 편하잖아요. x의 평균을 몇번 더? 두 배. 분산 어떻게 구한다? 이거는 이거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15는 내가 구하고 싶은 네모에서 4의 제곱을 빼는 거죠. 31. Next 이건 뭐 구하시면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면 되고요. 얘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잖아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4의 평균은 x의 평균을 원래 저기 구해져 있죠? 네. 얘를 하면 되고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4의 분산은 네. 뺀건 상관없이 얘만 네. 9분의 1 분산하면 되네요 네. 그럼 표준편차 누구의?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4의 표준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울 거니까 루트 9분의 1 Vx 용 하면 되죠 여기, 이 시그마가 안나와 있으니까 네. 그럼 x가 18 들어가면 6 6 마이너스 이가 하면 되죠 네. 맞지? 네. 그러니까 3분의 14. 14 얘는 9로 나누면 되네요 1. 그것도 쉬었잖아요 1 오케이? 네. 얘는 뭐야? y가 이거야 y의 평균이니까 x의 평균에 3배하고 b를 더한게 10인거고 맞지? X의 분산은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1이지 네. 그런데 Y는 여기 곱했으니까 A제곱 VX가 9야 근데 얘가 1이잖아요 네. A제곱이 9니까 양수 A는 3 얘가 3인데 3, 3은 9에다가 뭘 더해야 10이야? 네. 1 이런식으로 얘 분산은 그럼 36분산 X만 구하면 되겠지 네. 뭔 말인지 알아 듣니? 네. 얘는 마이너스 6배의 x의 평균에다가 더하기 30을 하면 되고 얘는 36배의 분산을 구하면 되는 거지. 네. x의. 네. 얘의 평균은 그냥 x의 평균을 구해서 5배하고 2를 빼면 되죠. 네. 오케이. 네. 요 내용 정리하시고 계산 직접 하는데 표가 없으면 표를 만들어야 함을 이해하세요. 네. 표가 없으면 표를 만들어야 해요. 일단 29번 먼저 해주시고 30번 이거 별개의 얘기입니다. 네. 29, 30 따로 해주시고 네. 그 다음 해보셔야 될게 34, 35 하셔야 되고요. 36가지 먼저 다섯 개 정리할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표로 못만든다고 했죠?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fx라는 식을 씁니다. 근데 얘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곳에 있어야 하고요. 오케이? 자 중요한 건 넓이가 1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연속 확률 변수 가볍게 먼저 볼게요. 그래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로 나타나면 그 다친 구간에서의 면적이 1이어야 한다. 그때 내가 차지하는 면적이 그 확률이다. 적분은 이용하지 않고 계산을 할 것이다. 오케이. 여기는 어렵지 않아. 평균 낭부하게 할 거야. 그럼 얘 확률 밀도가 될수 있는지 그려보라는 얘기지. 얘는 봐라.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2x 플러스 2고 x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야.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올라가면서 2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고 여기는 내려가면 은 이런 그림이지 네. 이, 이게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될수 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X축 위에 있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이 넓이가 1 맞나요? 네, 네 그럼 돼요. 네, 가능 오케이? 두 가지를 다 봐야지. 그 구간 내에 X축 위에 X축 단들 번 상관없는데 위로 그려지느냐? 두 번째. 그 미, 그 구간 내 면적이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이 1이냐? 오케이? 네. 다 확인해야 돼. 여기 다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애가 확률 밀도 함수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 면적이 얼마여야 한다고? 1. 이어야 한다고. 윗변 1. 근데 요 넓이가 얼마인지 먼저 구하고 그러니까 사다리꼴로 구하면 되겠네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한게 1이어야 하니까 응. <웃음> 2분의 3 A가 이어야 해서 A는 3분의 4 됐죠? 이거 분산 못 구합니다. 뺄게요. 얘도 못 구해요. 적분과 관련됐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예전엔 적분과 관련됐었는데 지금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뺄게요. 1차는 상관없죠. 적분을 이용하래요. 하지 말고 그림 그리세요. 적분을 이용하지 말고 음. 그림 그리시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그려서 입니다 얘도 가능하죠? 네. 얘는 이거잖아요. 쉬우니까 하자.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3일 때 3분의 2 잖아요. 음. 이 넓이를 맞고요. 그럼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묻는 거지. 네. 자 근데 이거는 1일 때 값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 1대 3이지. 네. 닮은비가 1대 3이야. 그럼 넓이의 비는 1대 9거든. 전체 9일대가 있는거니까 9분의 1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게 다야. 얼마 안 되지. 그 다음에 자, 이산 확률 변수 얘기했고, 연속 확률 변수 얘기했지. 이때 확률값과 변수가 하나씩 만나면 대응관계가 성립하면 확률분포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표를 만든 건 이산 확률 분포표인 거고, 그래프를 만든 건 연속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만든 거야. 그러면 그 분포들 중에 특이한 애가 있다고. 특이한 애. 이산의 특이한 애는 이항분포야. 무슨 분포? 이항 분포? 이산에서 특이한 애야. 이산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는 애겠지. 연속에서 특이한 애는 정규분포야. 특이한 게 이산 쪽은 확률변수, 확률분포 쪽이 좀더 내용이 많고 타이트해. 근데 그러니까 여긴 별로 없어. 연속 쪽은 여기가 별로 없고, 여기가 겁나 타이트해. 너시험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와. 얘네를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얘는 확률 변수 X가. 그러니까 N번의 독립 시행에 대해, N번의 뭐? 어, 독립 시행에 대해, 어디서 들어봤을 거야. 그 사건 A가 X번 일어나는 거야. 여기는 R번이 아니라 X번. 얘가 확률 변수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NCX에 그 사건 A가 x 번 일어나고 이 녀석이 아닌 여사건이 n x 번 일어나야 되잖아 네. 그럼 봐봐 이 X는 변수니까 그때그때 그때 준다는 얘기지 네. Q는 P에 의해 정해지지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정보만 알면 식다고 하는 거아야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BINARY e, e DISTRIBUTION 이항분포 이걸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가 따라 이항분포를 N,P다 라고 하면 x가 x일 확률은 ncx의 p의 x 제곱에 q의 n-x제곱으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외워야 할 거는 평균은 따라해 np, NP. 분산은 따라해 npq 그거 하기 졸라쉽지. 표 만들어서 구하는 게아니란 얘기야. 인기형 네. 분포 어떻게 되어있냐. <웃음> 여섯 번의 타석에서 출루 횟수가 이거지. 그럼 확률변수 x가 따라 이항 분포를 몇 번의 타석에 대해 출루율이 0.5 됐니? 평균이 아니라 질량함수 px 구하래 px는 스몰 x의 확률은 6cx의 2분의 1의 x제곱에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근데 x의 2분의 1이 6만이에서 어차피 합해지니까 여기 몇 제곱? 6제곱 이렇게 가겠죠 이항 분포야 질량함수는 x가 스몰 x의 확률은몇 번의 12cx의 4분의 1이 몇번 X번 나머지 4분의 3은 몇번12 마이너스 X번 오케이 얘는 뭐야 6그루 중 결실률이 10분의 8이지 네. 이항분포를 따르는 X가 5그루 이상이니까 X가 5일 확률과 X가 6일 확률을 더해야지 네. 5일 확률 6번 중에 5번 5분의 4가 5번 5분의 1이 한번 6번 중에 6번 5분의 4가 6번 툴을 더하네 그럼 5분의 4에 5제곱이 묶이지 여기는 5분의 1 남고 여기는 5분의 3 남는데 5분의 1에 6이 곱해졌으니까 5분의 6 더하기 5분의 4, 6 5분의 10이죠 2죠 평균 네. 평균 NP 그럼 P가 5분의 1 분산은 N, P, Q, 32 알간? 네 이건 뭐야? 어? 어? 어? 어? 아까랑 닮았지 이거? 어, 닮았지? 네 그러니까 X가 이 양분포를 따라요 몇 번에? 64번에 확률은 8분의 1 평균은 NP, Q, 7, 루트 7 Okay. 네.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는 이하 확률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는 독립 시행을 따라가면 이산을 따라가야겠지 그 연속 확률 변수는 이 확률밀도함수 fx가 졸라 복잡한 식 요식 읽어봐 fx가 뭐일 때야 그트이 2파이 음. 분의 1 2에 마이너스 2시그마 e 시그마 제곱분의 제곱 분의 제곱 분의 제곱 분의 제곱. 나도 못 외워 안 외워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을 따라갔대야 얘는 그림을 그렸더니 어떻게 그렸지냐종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종 모양이 아이큐 테스트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 그쪽과 지 않아 대칭야 종이니까 대칭이야 선대칭인데 이 대칭축이 평균에 대해 대칭이 종이입니다. 정규분포는 종 모양의 그림이 생기고 그종 모양의 그림이 평균의 대칭이다. 오케이 그럼 평균이 크면 이쪽에 그려질 거고 위치가 잡히겠죠. 평균에 모여 있는 산포도가 크면 넓어질 거고 산포도가 작으면 몰려들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정규분포는 평균과 산포도 표준편차의 제곱 오케이? 이게 정해져야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너무 다양하잖아 비교가 안돼 그 하나의 그래프로 맞추려고 얘를 표준화합니다 그게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일단 정규분포 보도록 할게요 정규분포는 종 모양의 고 대칭이다 이해하니? 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x가 예를 따라하니까 x의 평균이 얼마? 29 x의 표준편차가 5니까 분산은 25 그럼 얘는 x의 2배하고 5를 더했지 그럼 y의 평균은 어떻게 돼? 2 곱하고 5를 더할 거 아니야 63 분산은 어떻게 돼? 4를 곱하겠지 100이네? 그럼 y는 따라 정규분포를 평균 63에 10의 제곱을 X는 따라 정규분포를평균 23에 6의 제곱을 오케이? 그러면 얘는 평균이 M1 얘는 평균이 M2 얘는 평균이 M3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 M1보다 M2가 큰건 맞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이렇게 얄쌍해집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이쪽이 더 작은 거잖아요 틀렸죠? 2하고 3은 아, 2하고 3을 비교 3이 더낮죠 네. 2가 더 몰렸죠? 네. 3이 더큰 겁니다. 오케이? 낮을수록 큰 거라고요? 그럼 이건 뭐야? M3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M1값을 여기 집어넣었을 때 얘가 더 높이 있죠? 아니 M3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얘가 더 위에 있죠? 네. 그 그러니까 얘도 맞죠? 오케이? 3포도는 시그마가 작을수록 몰린다 커질수록 원만해진다 네. 얘가 M1, M2 평균은 M2가 더 크죠? 음. M1보다 M2가 더 커요 네. 몰린게 더 작다고 그랬죠? 네. 시그마2보다 시그마1이 더 커요 얘는 표준편차가 얘가 더 작죠. 시그마가 더 작단 말이죠 얘가. 얘가 작으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퍼져있다. 여기까지 정리.